론업칭 론업칭! 야 루나의 유튜브! 이 영상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 어... 어... 어... 어... 노래방 에 계시는... 건가요 ㅎ ㅎ ㅎ ㅎ 이제 목리를다 옮겨도 돼? 이렇게 하면은 뭐, 영상이 재생이 안되니까안할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올리는거 어쩔수 없는거같아 요 제가 여기 소리를.. 지금어 아주 좋아요 짝소리가 났는데요 로그인이 있어. 저, 저, 저, 저 저기요. 진, 정좀 하시고. 네. 그케끝에이 네. 됐어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저> 그쵸? 맛있게... 배를 <웃음>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 그레. 그로크틸스거예요 <웃음> 지금 트위치에 방송되는게 지금 하고있는 그 내용하고 이게 핵이 달라달까나 지금 통하고 있는 쪽에좀더 빨라갖고 <웃음> 울려면은 시간이 조금 이 시간대에 그림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같이 쳐다나 떨면서 그림이나 같이 그려야지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그림 그리는 실시간 이렇게 치면 은 진짜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그림만 그려야지 하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귀찮아졌어 아아아 안하고 있어요 <웃음> 계속 하세요 여기 방송의 주인은 여러 나 반칙을 못하며 빨리 하시고 저는 여유롭게 보고싶어요? 왜알겠 네, <웃음> 응. 진짜. 진짜. 어, 하하하, 음, 됐다, 됐 아, 는 여기 선택 내어 영역하면은 딱히 진한 색으로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되니까. 아, 지옥에 누워서였어. 황채새끼 잘... 안돼. 안돼요. 레어 살려내. 레어 살려내. 살아났다. 살아났다 <웃음> 그냥 거의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다 싶어 해갖고 <웃음> 어 괜찮죠 네. 제가 싫어하는 기준이 뭐, 인체 같은 건,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그, 그런 거못 참겠어요. 눈이, 막, 옆으로 흐트러진다든가. <웃음> 그 미간이 너무 엄청나게 작은 거랑, 눈이 엄청나게 큰 거. <웃음> 날로 먹는 것만 하지 말라, <웃음> 말하시면. 날로 먹기만 말하죠. 랑뭐 남자랑 같이 뭐 대연을 한다든가 마무리해서 뭐 여게서 이제 여주를 뭐 지켜준다든가 뭐 그런 건 엄청 좋아하는데 <웃음> 아 그런 거는 뭐 응, 역시 남주군 할수 있는데 나 홀로 레벨업. 네. 밥만 먹고 레벨업. 아니 저는 이게 그런 거는 그냥 먹는 건 아니. 밥만 먹고 레벨업을 보는 이유가 너무 잘 먹는 거. <웃음> 아니 다이어트 다이어트너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맛있는게 있으면 못참아요 <웃음> 네. 아니 채나님은 못참잖아요 솔직히 <웃음> 체리 저희 아파트에 체리나무가 있어요 체리가 다 읽을때쯤이면 아줌마들이 거기에다가 와 몰려갖고 종이컵에다가 체리를 따서 이제 하교 중에, 어, 체리나무에 모여 네, 계시네 고 가면은 체리를 한 컵이 저한테 주세요. 이제 같이 먹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냥 주워서, 그냥, 어, 어, 히어,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요 하고 이제 돌려주면은, 거절돼요. 네. 이게 돌려주는 거를 거절하셔요. 이게 그냥 아파트 쪽에서 그냥 키우는 거다 보니까, 무효를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주시더라고요. 귀엽다고. <웃음> 아 나만 개꿀따라네 아. 다행히 귀여운 피카츄를 계속 볼수 있어서. 아포장아 포켓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 포켓몬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 그데넌 네, 네, 네. 넌데, 누나라? 네, <웃음> <루나> <웃음> 아. Oh. <laughs>